네, 우리의 꿈 중에 꿈 노트 중에 하나인 갓세븐 는 노래를 하는 게 뭐, 사실 나의 그거는 것. 나는 그, 그거 갓세븐은 아니지만 제이비 거 제이비가 부른 그러니까 제이비가 피처링을 랑 프라이머리 노래를 하게 사실은 먼저 제이비한테 입덕 하떡해서쓴게 아니라 어. 쓰고 나서 어, 입덕을 하려고 입덕. 했는데 어, 어. 약간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같아쓰고 나서 소인 떡한 거우 훨씬 더 어. 많아 가지고 뭐 이것도 그냥 쓰고 나서 제이비의 음색으로 불려진 것과 야, 야. 어, 너무 빙곡이야. <웃음> 아 나는 그때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응. 약간 반쪽 도 제이비 좋아 원래 좋아하 <웃음> 언가 그거 찍고 그 가창자에 대해서 말해 주신데 너무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자면 그때 내가 개명을 그 좀아 어, 맞아 <웃음> 야 그래서 네. 막 소리소리 네. 손에 네. 네. 받게 된 스토리부터 <웃음> 말해난 그때 기억나는 게 음. 이제 우리가 같은 방에 있었는데 음. 두 개가 들어왔다 플라이머리의고 프로듀싱의 곡다 했었나? 응, 그 우리 다 같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웃음> 한 곡씩 들어보고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쓸수 있으면 둘다쓰아 응, 그래? 시간이 안 돼. 는데 그러니까 음. 네. 어. <웃음> 어. 나는. 그러니까 내일 위주로 기억을 만나는 일단 프라이머리가 와서. 일단 프라이머리의 어. 곡을 내가 의뢰받아서 프라, 우리가 프라이머 노래를 많이 듣지만 우리가 아는 그 의뢰받아서 쓴 작사가 작사를 한 경우는 어. 없습니까? 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들어왔는데 또두 곡이래. 둘다 쓰고. 근데 뭐가 다른 거랑 붙여자거나 또 바빴을 거야. 내가 진짜 웬만하면 안걸렸었는데 그때 그래서 그거랑 그 앨범에 5번랙에 있는 노래? 그니까... 하늘을... 응... 비워내고 사들이 부르는... 음 그거는... 근데 나는... 나 그거... 난둘다 썼어. 어, 아짜둘다 그래? 썼어. 천색이었어. 그러니까 어. 어. 아 근데 가능하면 봤은데 나는 그러니까 나 진짜 음악했을 네. 때 진짜 뭐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쵸? 근데 그만큼 이 어떤 그 허쉬이 원래 그 가이드로 들어왔던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내가 가이드로 들어왔던 것 중에 정말 이거는 너무 너무 좋아서 너무 너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게딱두 곡이 있는데 하나는 아 응. 하나는 다른 노래고 하나가 허쉬인데. 그래가지고 쓸 때도 근데 원래 사람 마음이 너무너무 <웃음> 너무, 너무 하고 싶어. 이것 같아. 라고 하면은 안 써지고 욕심이 닿으면은 또잘안 되니까. 나는 쓰면서 쓸때 약간 내가 원하는 만 그런 방송잘 풀리진 않아가지고. 맞아. 내가 그 소리 계속했다고 하 너무 아쉽겠지 않아요? 처음에 처음에부터 조금 더 태권을 쓰고 어. 안바는지알았어 아까 그러니까 뭐 바꾸는가? 고구상하는 단계에서 그런지 몰라도 어. 그냥 쓰기 시작하고서나 원래 다 아, 아, 어. 그냥 <웃음> 최소의 투입으로아 왜냐면 내가 기억나는 게 너랑 나랑 세명에 둘이 <웃음> 있을 때가 <웃음> 있어서 <있을> 방에 <때가 웃음> 있는데 나랑 이렇게 등진 자료였잖야야 이러고 <웃음> 이거 어머니 나는 이 이걸로 쓰려고 음. 그런 거 이제 연인이 있는데 점점 약간 정적이 잦아지고 <웃음> 계속 대화가 줄어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숨 쉬고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쓰려고 한게 어떠냐고 아 너무 좋아 약간 <웃음> 아, 그거 그럼 그게 맞을 거야 아, 내가 뭐. 그니까 나는 일단 곡을 듣고서 아련한? 아련한 감정을 어. 되게 크게 느껴서 무조건 나는 밝고 어둡고 둘 중에 나가면 어두운 거지. 그러니까 고기는 되게. 어,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어느 관태기 정도의 감정이었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정적 이런 걸 얘기하다가 정적 같은 걸 찾아보니까 네. 허쉬, 허쉬라는단어가 영어로 인가 일반적으로는 쉬막 이런 걸더 많이 쓰긴 하는데 정적이라는 뜻도 있길래 뭐 네. 어, 그냥 약간 발음도 괜찮았던게 그래서 그렇게 써볼까. 그거는 진짜 그노래활용점 제이비 목재미거라어그맞 그래서 내가 제이비가 그다는걸 알고 근데 나도 그냥 j 이비를 그래. 어, 그때는 입덕 그래. 전이니까 그데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 주변에 그니까 <웃음> 다른 친구가 또 제이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둘 다한테 <웃음> 말하니까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어, 어. 너무, 어. 그리고 음. 그게 약간 내가 아, 그렇게 왜, 노래 잘하는 줄알았 야, 야, 왜 몰라. 미안한데, <웃음> 응, 내가 몰라. 뭐, 아, 근데 이러고 나중에 어? 내가 그곡 나오고 나서, 이비가한 <웃음> 그 인터뷰 <웃음> 인터뷰를 또한데 아, 제이비라는 친구가 그렇게 노래를 야, 왜, 잘하는 줄 몰랐다. 아, 몰라. 그럴까? 몰라. 죄책감을 겪 아니, 제이비, 은근이 진짜. 제이비는 원래 노래를 하던 <웃음> 애가 아니다. <웃음> 네, 아, 그리게아니야 네, 어, 이거야? 히스토리라고? 뭐? 그냥.. 야, 내가 히스토리 알 것까지는 없는 거 같은데, 원래 취미는 춤장이야. 오야, 말하자면 우리 세대식으로 춤장이. 그러니까 오디션도 아마 춤장으로. 걸로 알고? 그거는 보컬 자체는 연습생 하면서 시작했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그래 타고나는 냄새. 자체. 가 되게 올림 좋고 되게 딱딱해요. 아 진짜 잘한다 말이야. 되게 멀리까지 가는. Yeah? 되게 팍 붙어 들을. 맞아. 오, 그래. 좋아. 후입덕했지만 그래도 내 가사를 제이비가 불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난 진짜 이게 너무. 너무 <웃음> 내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같이 늘 쓰니까, 누가 되면은 당연히 응. 다 부럽지만, 내가 아쉬워. 그 너무너무 아 곡도 너무 그고 <넘고, 웃음> 그래, 그고 그래, 그래, 그래, 이야 우리가 그때부터출발했래아래그마 그래, 그래, 그래, 그런 그래, 말이단케이래그그 그래, 그래, 그냥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 음원을 처음 들었었잖아 제주도에 있었을 때 버스 안에 조금 이동하는데 맞아 어, 그래. 음, 그래. 맞아 버스에 서 크게 틀어놓고 듣는데 그때부터 그냥, 그냥 초, 초절부터 어. 진짜 끝났어.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트로가 음. 너무 좋겠다. <웃음> 그리고 나는 그거에서 바다를 생각 왜냐면 나그 노래 아예 안 들었었어. 아 내가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럼 아예 다운도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노래가 붙은 걸로 처음 들은 거야 그 자체를 근데 음, 아. 아 수빈이가 받아라는 거 너무 잘해 그어사랑이란다해 그래. <웃음> 그 <퍼봐>. 사랑해 너무 <웃음> 나도 그 부분 좋아해 <웃음> <웃음> 음. <웃음> 거의 좋아해 내가 나,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어 나 <웃음> 거기랑 나는 둘인지만모르야그두 아, 부분이 근데 제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이래 나는 노래방에서 부르고 싶은데 노래방에 안 나와 사람들이 그래. 청원해줘야 는거 아니야? 나그 무대도 너무 보고 싶어 응? 응? 콘서트 같은 네, 데서도 좀 부르고 언제 그래서 내가 팬스에서 부르는 것까지 아 그래 그거 네로 그냥 무반 어, 그러니까 팬들이 아마 팬사에서 응원 주세요를 했겠지. 그때 아마 그 오늘 내일 뭔가 이제 둘째 젝스가 나왔을 때라고 했할 아, 어. 텐데, 거기서 무조거 음. 어, 봤는데 한번 불렀는데 음. 이쪽 영상, 음. 이쪽 영상, 저쪽 영상에서 어, 어디 검색해가지고 이것저것 봤는데, 어, 그냥 좋더라. 좋더라고. 그러니까 무대도 있고 이면다 좋겠지만, 일단 그냥 음원이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일이고, 정말 그 노래를 제비한테 부르게끔 음. 한 사람은 음, 진짜 최고야 <웃음> 너무 최고야 나는 <웃음> <그다음에> 진짜 <웃음> 그음악의 힘이 진짜, <게임이> 진짜 <웃음> 큰게그 음. 노래 들어도 제주도에 음. 딱그 해먹어 갈때 음. 그냥 뭐다 먹고 이렇게 돌아오면 계속 오. 들으면 어, 맞아. 어, 아마 다른 사람들 싫었을 수도 있어것같겠 <웃음> <웃음> 그, 음. 음. 미안해 음. 몰라 음. 이거 못했잖아 그 해묵을 이렇게 네. 바람, 네. 바람, 바람 네. 음. 그리고 그 분위기가 너무 음.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것들도 계속 계속 듣고. 어, 원래 나는 좀 노래를 반복해서 되게 많이 정하다. 듣는 편이라서 나는 내가 쓴 가사가 아닌데 이렇게 빨리 외우는 거니까해주가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원래 가사를 빨리 외우는 네. 편인 것 같긴 한데 어. 그 곡은 유아 <웃음> 그리고 되게 그때 이후에 서울에 와서 우리 작업실 에 <웃음> 있을 때도 아나 혹시 들으면서 왔어 라는 말을 되게 <웃음> 자주 해서 아, 막 그때 그딱 9월로 넘어가 어, 가을 네. 초입에 그때 진짜 많이 네. 뭔가 약간 진짜 네. 가을 겨울의 네. 느낌 <웃음> 오, 너무 좋은 저는 시기에 나왔던 것 같아. 응. 그럼 간절하아 응. 제이비는 계절 <웃음> <개절> 안에. <웃음> <웃음> 그야 그래 목소리가 <웃음> 되게 섹시한 <웃음> 느낌도 있고. 야. <웃음> <웃음> 야. <웃음> 그리고 나는 어떤 포인트가 <웃음> 좀 섹시하다고 느끼냐면 <웃음> 되게 힘줘서 막 열심히 부르는 것 같지 않은데 음색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나오고 응. 전달될는 거는 <웃음> 다정. 왜 얘기해도 음, 나 일단 맨날 얘기내 친구가 팬싸가가지고. 어, 친구? 야, 그래, 네가안오 내가. 친구가 <웃음> 그 <웃음> 그 팬싸가서 얘기했단 말이야, 아, 제이비한테. 뭐라고 제이비한테. 내 친구가 너머씨 어, 정사 했다고. <웃음> 그래서 근데 나는 그냥, 그냥 그러니까 친구가 말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냥, <웃음> 아, 그래요? 하고 그냥 끝이어도 어쩌겠어 음. 뭐 내가 뭐그런뭘 대접을 받기를 원하던 는 거야 근데 그 제이비가 아 진짜요? 막뭐 그래서 어. 되게 어뭐아그 남자분이 쓴 남자분 아니에요? 뭐 했는데? 아니요 진짜? 약간 그냥 남태라고 음. <웃음> <웃음> 그런 얘기 했다거 자체가 되게 그래도 어, 그냥 아 그래요? 네, 감사습니다이 수준이 아, 아니라 음, 아, 아 분명히 음. 제이비도 그 고기만으로 <웃음> 그래서 그냥 나라고? <웃음> 야, 나, 브릿세 보면, 아까 화음 나는 그거 왜는거어봐막사이야 혼자 것 같아. 귀여워. 니가 아래? <웃음> 만난단 말이야, 약속안 하면. <웃음> 지가 나오려 엄마 나 평소에도 화학을 응. 그잘 먹으니까 <웃음> 음, <웃음> 음, 네. <웃음> 네. 엄마 배워받 너무 좋아 음. <웃음> 마지막 투어는 <웃음> <토론은. 혹시 웃음> 훨씬 저 노래방에 나오는 거야? <웃음> 아나부르고 <부릅니다>. 싶어 <웃음> 되게 <웃음> 약간, 따라 부르기 <들기> 좋은 노래 부르기 좋은 노래라서 한주다 싶어도 <웃음> <웃음> 아, 바람처럼 스은 너에서 아주 작은 그래서 저는 또들링을짚어가는다 나도 인녀 단대 사랑이 다 응. 이런 거 잠겨 감정 같은 것도 라임 다 맞춘 거잖아 수빈이가 특히 라임을 신경 응. 많이 쓰더라 나는 내가 아여아잘어 수빈이랑 티를 먹힌 데그건 맞출 수 있으면 맞춰 줘그래 그래. 시키는 거지 모르는 되게. 사람이 들어도 라임이 그러니까. 많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음. 그러니까 다른, 다른 가다들을 많이 보면은, 음. 어, 라임을 안 살리고도 되게 멋있고 좋고 잘 어울릴 수는 것도 좋은데, 또 되게 잘 살렸는데 라임까지 받아있는 걸 보면은 음. 되게 감탄을 할 때가 있어서 음. 라임을 조금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곧 가차의 영향인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오늘도 음. 슬퍼 없겠 아무 감정 없는 맛지야 쓸모 없겠 나는 정말. 이미가 제일 뭔가 이미 돼. 길게 들여봐도 그려봐도... 맛있 아, 내가 이걸 10대 이렇게? 때 들었으면 그렇게 슬프하면 그냥.. 어쩔 수있는데 지금.. <웃음> 아니, 나는 조금 아쉬운 게.. 뭐, 이거를.. 그러면 할머니가 끊어보는 거면 그냥.. 아, 되게 달달하다. 어, 어? 그런 댓글들이 많아서.. 음, 너도 아쉬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뭐 대기의 음색이 좋고 이러니까 물론 음, 음, 그치가 그러니까 만약 실총으로 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가사를 그렇게. 많이 눈여겨보지는 않는구나, 음. 귀 기울여 듣지진 않는구나 싶기도 하고 야, 음. 야 이거는 진짜 되게 분식단에 눈물이 음. 있야 그래 나는 <웃음> <저는 웃음> 그냥 1분 눈수를 영상, 을 1분 뮤비요? 아니 1분 뮤비? 뭐라고 하는 거지? 짤짧은 곡마다 음. 이회 보면 진짜 또운 좋게 음. 도 전곡이 1분 클립이 나와가지고 그걸, 그걸 보고, 보고 울었다고 야 그래 급여고 생생해 딱그반잘는게 계속 나오다가 딱한 걸 아는 소리 없는 시고 나고 끝났는데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웃음> 다시리의맞을이야 나도 내 픽이야 아, 나도 좋아 나도 <웃음> 거의 최애나 다름없는데 그러니까 아, 스카이다이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데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너네 곡이 나오면 원래 더 즐겨서 어. 되게 있긴 하지만 이 곡은 음. 너네가 안넣었어는난 음. <웃음> <웃음> 그런 여러 가지가 아, 좋았었어 <웃음> 제가 들었을 노래야. 나도 로야. 이거는 내가 다가 아니었다고 해도 뭔가, 그니까 가이드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아서, 응. 아 이거는 무조건 응.